100... 아 소수로 바꿔요. 어허 많은 소수로 바꾸는 방법 또 있었어. 오소수를 어떻게 바꾸죠? 소수로 바꾸면요. 어. 일단 재능 제... 어... 그러니까 응... 음? 그것이 말이죠. 음? 이렇게 됩니다. 오. 0.5 오, 정확하게 바꿨어. 오,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. 50, 어. 50에서 5 음? 0 우선 1은 빼주고 0이 두개니까 음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, 둘 음? 해서 여기가 점을 찍어주고 0을 음? 써주는데 음흠. 소수점 뒤에 맨 끝에 0은 빼줘야 돼요. 오케이. 아 완벽하네. 맞아. 일단 쌤은 소수로 바꾸는 거 말고 분수를 더 쉬운 분수로 바꿀 거야. 그런 방법이 있나요? 음? 우리 아까 나누기 몇을 하면 나누기 똑같은 수를 하면 어떻게 됐대? 2 어, 이러면 어떻게 된다? 어, 몇분된 같다 좋지 맞아요 같다 꿀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의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